하이쿠 반갑습니다. 아 오늘 램 리뷰 두 번째 시간 가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주 뜨거운 댓글 많은 감사드리고 어,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일단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는 바로 요덱입니다. 자 종족 불명 아주 불명스럽다 그죠? 셋다 종족 불명이라 가지고 램의 성물이 풀 스택으로 발동하게 되겠고요 상대를 아주 괴롭히다가 철대로 때려 죽이네 그런사 악한 덱이 되겠습니다 서브에 람도 괜찮아요 서브에 람도 괜찮은데 제 기준 람 넣었을때보다 투급 7000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좀 그렇다는 점이 있겠고요 와 초살 덱이네 PK.. 와 잠깐만 계속 덮어버렸다 PK인데 AI인 것 같아요 투급 봤을때 AI입니다 AI인데도 여러분 PK한테 투급 아래로 깔리면 죽어요 죽습니다 초살당한데 <웃음> 자 이렇게 되면서 토토토 공부를 이때 한번 걸어주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뭐했노? 램한 카드 함 합치면서 버프 두개 받은 상태. 버프 두 개. 오 이거 또떴네야 이번에 딜좀 보겠는데? <웃음> 딜만 좀 보겠다. 어. 자 이게 사실 두장던지게 더. 꾸리긴 한데 우리 또 수치 좋아하잖아 수치 그지. 자 이러면 풀스택 발동 될것 같고요. 바로 한번 철퇴로뭐역속이라좀 아쉽긴 한데. 자 가보자. 오저폭상 21만. 쇼쇼 쇼 파크덕 23만. 자 이런 정도. 방금 뭐 이렇게 팍터지지 않아서 이게 치명이 아니야. 이게 되게 둔탁하게 뻑 하는데 뼈가 뻑하다 뽀사지는 그런 느낌의 딜이랄까? 자, 어, 그나마 지금 고서가 계속 소멸을 걸고 있어서 우리 이젠 피사기 벌써 나왔을 텐데 나오진 못하고 있다. 오 파열 터졌어요 저 자석이. 멀지 마는데 아이고 고서야. 이 피사기 쓸수 있을 것 같아? 어? 이 피사기 쓸수 있을지도. 어. 야 주기 봐봐. 아니면 한대 맞는 지 괜찮다. 자, 저 자석이 어 이거 봐라 이거야. 어 형님한테 지금 쇽쇽쇽 이게 정책이라 가지고 자 괜찮아요. 어떻게든 너 피사기 주피. 감소, 피사기 차단까지 이게 진짜 괜찮더라니까 2성부터 차단도 붙고 1성부터는 피사기 데미지 감소가 있어 치바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 피사기 게이지 안 날라갈걸? 안 날라가고 딜도 완전 뭐야이집뭐 게... 뭐 했는데? <웃음> 딜도 무슨 뭐간지럽피는 수준이고 우리 피사기 게이지도 멀쩡합니다 어, 공부를 시키고요 어, 누구 죽일까? 뭐 아무나 좀 죽어라 탁크닥 <웃음> 탁크닥 호이 저 끄닭 어 콩불 들어갔고요 뻑뻑 충충충 조금 세다 이거 자 잠깐 우리 이제 램 버프 끝나가나? 아 끝났겠네 이렇게 할게요 팍 빡, 쏘코 팍갑니다 빡, 송송 팍크닥 네? 둔탁하게 22만 7천 둔탁하게 뽁 하는데 22만 어? 만약에 저게 팍 터졌으면 30만 터졌다는 얘기거든 약간 암멜 같은 딜이에요 예, 네, 느낌이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결투 와 케레이 잠깐만 어, 신부님이 어, 부부가 오저 초살댁 알지? 어, 부부랑 멜리 해가지고 제가 저 한동안 썼었어요 저덱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되네요 합치면서 터토덕! 자 공불 들어갔고 이제 합치면서 버프 하나 받았고요 자 오케이 정말 치다가 차단당했고 자 우리 페이 좀 괜찮네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팍팍팍 한번 치고 퍽 돌리고요 어 뭔데? 있어. 좀 열어줘봐 열어줘봐 빡어 27만 6 0 27만 6천? 아니 지금 신선한 결투 마당이 지금 자꾸 전화와가지고 이게. 어? 자, 이거 옷토 해놓고 잠깐 갔다 올게요, 여러분. 옷 구경하고 있으세요? 옷토 해놓고 갔다 올게 좋습니까? 뭐가 알아서 하고 있네. 아, 았 갔다올게 잠깐만요 으... 어떻게 됐나 우리 지금 뭐하고 있었더라 자 어이구야 야 이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새 최근에 제가 릴리아 쓰다가 정말 좀 고통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와 폐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뜬다 이거 그렇다면 저기 근타로 들어있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치고 또 합치는 거야 오케이 똑같이 돼가고 있어 쏴쏴삭 도도독 치면서 64000 와, 야, 이러면 두 장인데, 야, 이거. 삼성 볼레두 장, 두장볼레 아, 두 장, 아니, 이성 두장볼레 아, 이렇게 탁, 탁, 탁, 세개 보고 싶지 않냐? 아닌가? 아, 뭐 뭐지? 뭘로 죽일까? <웃음> 이렇게 해야지. 야, 우리 그래도 삼성 한번 보자. 그래도 삼성이 낫겠다. 뻑커번 치고. 자, 이거는 피니쉬를 하면 좋고, 못할 것 같네요. 못하고, 3만이라고, 이자스가 딜이란 거, 이런 거야, 임마. 45만. <웃음> 야, 켜야, 켜 풀패 아니었나? 어? 우리 불이 좀 있어서 딜이 좀 깎인 게저 정도에요. 딜이 좀 깎인 거야. 안 깎였으면 저만 뭐, 한 60만 쳐맞고 뭐가 떨어졌지. 그정 나왔을라나? 한 50만 이상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이씨. 자, 우리 안멸을 안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약간, 사실 이성 두장 던져서 안멸 죽이는 게 나왔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수치. 수치에 중독되면, 일단, 이제, 암벨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요쪽은 혹시 필살기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바박 가지고 퍽! 그러고, 좀 가볍게, 톡! 던졌는데, 얘가 막, 갈비뼈 다 떼고 사지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필각안 돼, 되... 아, 없었구나. <웃음> 아, 고소패가 어, 많이 안 붙었었네. 괜찮아요. 필살기도 있고, 이게 삼성도 있고, 보고 싶은 게 많네. 뭘로 죽이지? 구패 같은 느낌이야. 내 배는 한정되어 있는데, 막 먹을게. 막 다양하게 있어. 나뭐 먹을까? 야, 얘들아, 쉽게 죽으면 안 된다. 퍽! 한번 보고요. 16만 2천. 팡! 근데, 버퍼가두 개라가지고, 와우, 5짜안죽고 고맙다. 마지막 거맞을듯삼사 갑니다. 아, 샤수수 수수수, 두두둑, 1구만 그니까, 러 이게, 확실히, 해머로나되던도데 그래도. 삼성이 십구만 이렇게 나오는데, 와, 램은 진짜 확실히 딜러 포지션 맞긴 맞아요. 매섭습니다, 진짜. 미치겠다니까. 자, 근데 오늘 뭐또 녹화 내가 중간에 막 연락 오가지고 흐름이 끊겨가지고 분량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어, 막방 할게요. 짬나 기나 지금 내가 가면 안 오네. 갑자기 끊은. 지금 신성한 결투. 어머, 잠깐만요. 야, 이거 내가 천, 내가 쓴 조사할 때 이구나.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린 뒤로 계속 이거 쓰고 있어요. 진짜 빠르고 시원합니다. 어, 좀 무섭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야, 오늘 배가 계속, 야, 램 배가 계속 두장 떠요. 가지고, 자, 저 누나는 그럴 때 공부를 시켜서 뭘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해멀 누나 갑자기 설치기 시작하면 다 죽는다. 저 초사를 알죠, 여러분? 야, 그래도 요 더블 임팩트 나온다 아이가 그래. 요어 누나, 잠깐만요. 저 누나를 없애야 돼요. 자, 버프 지금 이제 풀스택 되겠, 되겠거든. 해멀 누나, 요거 조금 셉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누나. 팍! 해서 24만 7천에 뿡! 뿡! 퍼크다와아 네. <웃음> 내가 페멀로나 사랑하는 누인데 너무 잔인하게 때려버렸네 이제는 각킹만 잡으면 게임이 끝난거 아니야 자 들어가자고 네. 팍! 오 막차를 바로 걷어보고요 아, 아, 톡톡! 퉁퉁퉁! 팔만! 네. 퍽! 퍼크다 27만 5. 와 일상, 그냥, 속 던지는데, 27만이야. <웃음> 고세가 지가 8만 7천, 2성으로 8만 7천, 우세속 쳤는데도, 완전히. 그렇게 터져주면서, 자기가 살짝 깔리면서, 우리 램의 딜이 덧보이, 덧보이게, 보이게 해줬다. 응. 뭐, 야, 이것들이 지금, 야, 4대 천사야. 4대 천사의 이름을거고 오케이, 잘해줬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굉장히 잘 싸워줬다. 쭝! 쭝! 쭝! 쭝! 쭝! 쭝! 하고팍 자 일단 견제 견제 걸어 놓고 요소면 토토토 이제는 저 비델리만 조금 끝나는 거 아니야? 뭐 4대전사 지가 뭐할 거야? 저 비델리는 근데 화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비델리잘 잡아야 되지 아 요렇게 할게요 고속거발동시키 보고 때리폼 끝나겠는데? <웃음> 이게 도좋구만자 발동된 상태라쇠 쇄도 눈나 한번 보여주세요 퍽퍽퍽 와 우리 누나 14만 어? 우리 해머 누나도 딜할줄 안다구요 오, 어머나 그래? 체크메이트야? 시바바 그게 체크메이트인지 이마 앙 뭘로 죽여주지? 자 오늘 이렇게 중애주기 아, 중애주기 해멀... 중애주기 아, 해멀 룰리뷰가 아, 아니라 램 리뷰를 해봤습니다 램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거든요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것들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은 날 되세요 굿바이